어디갔어? 아 마시키지마 지금 아 언니때문에 죽네아 그게 왜 나때문이야 아 시끄러워서 깼네언니 화끈한거 같아 빨리 잤께 애들은 자고 있나? 뭐야 애들 자네? 누가 시끄럽게 한거지? 이사연! 일어나! 아빠 갔어! 이사연? 이사연! 뭐야! 잠든거야? 이사연이 없으면 어떡해! 어떡해! 더 좋지! 이사칼로이튜브이 켜고 내걸로 게임을 하면 되지! 아싸! 이서야 <웃음> <웃음> 오늘 어? 친척들 오시는거 알지? 당근! <웃음> 당근이지! <웃음> 내가 이날 얼마나 하 오늘 방좀 청소 좀해 근데 이사도 온대? 몇 시에 온대? 글쎄 9시쯤에 온다는 것 같았는데 호연이도 같이 온댔어 뭐야 언제 갔어? 이사야 오늘 우리 집 와? 어 지금 언니네 집 가고 있어 몇 시쯤 와? 어한 9시쯤에 도착한대 알았어 이따 재밌게 놀자 어 이따가 어? 영영이요 <웃음> 애들이랑 친나하게 놀아야지 왜러분 아, 어, 유튜브나 보고 있어야겠다 나 모기 있으면 잠못 잔단 말이야. 모기? 잡으면 되니. 모기야, 어딨니? 아, 꼭 잡으셨다면 안 보이더라. 우리 그냥 다른 방 가서 잡자. 그래? 대기, 들어! <놀람> 가자! <놀람> 이 자꾸 이제 잡을까? 야, 너왜 방문 열고 왔어? 모기 때문에 이방 왔는데. 너 혹시 저 방문도 열고 온건 아니겠지? 나 아, 몰라 언니가 다둬아 다도... 이울 줄 알았어 모기 들어왔잖아 그래? 형 다시 피기 들어 와 저기 모기 모기 야 혼자만 가냐? <웃음> 내가 아빠 옆에서 잘래 그럼 내가 엄마 옆에서 아니다 내가 엄마 옆에서 잘래 내가 엄마 옆에거든 그럼 가위바위보로 가을 결정해 그래 가위바위 다담에 어디가? 나 화장실 있겠네요 자야겠다 민희는 왜 맨날 베개 안고 난 옆으로도 와서 자? 편하니까 난 옆으로 자면 불 편하던데 이렇게 위로 똑바로 자야 편하던데 아! 맞다 안자니 깜빡했네 오! 돌리다 자야겠다 역시 베개는 두 개를 베고자 편하지. 아, 아이고야. 어, 어, 거의 베개 하나만 줘봐. 아, 역시 베개 하나를 다리 올리고자 야 편하거든. 내일 아침은 시리얼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뭘 먹지? 뭐? 시리얼 과자 먹는다고? 우유에 타 먹는 거 말하는 거지? 그거 말고 라면 끓여 먹는 게 어때? 아니야 밥을 먹는 게 어때? 오리기, 내리기 오리기, 내리기 졸렁기, 졸렁기, 졸렁기, 졸렁기. 아령, 아령, 아령, 야 무겁다. <웃음> 나 졸려서 먼저 잘게 구나. 신데 뭐, 벌써 자? 아, 졸려서 자야겠다 뭐야, 애들 벌써 자고 있네? 현윤아 너는 왜 이불을 또안 덮고 자니? 덮어줄게 너 왔어? 어, 뭐야, 너 자는 거 아니었어? 응나 자다가 깼어 자다가 깼어? 얘는 맨날 이불을 바로 차고 자더라 얘는 맨날 o i 차. 배 e e n 먹 ã o pode p e g 아, 더워. 누가 아 아, 더워. 아, 추워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 아, 아, 가야 돼. 계속 일요일이 됐으면 좋겠다. 아, 내 네, 월요일이야. 온라인 해야 돼. 아, 내 네, 회사 가야 돼. 어, 어,